네. f(1)은 1. 네. 스 f 인버스 1은 2 네. 1이요 아, 근데 네. 여기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네. f -F x의 원소가 서 네. 둘이 더해서 2가 되는 거는 1밖에 없거든요. 네. 1하고 1. 아, 그래서 네. f1은 1이 돼요. 아, 네네네 네. 그리고 x가 2일 때 네. 때는 F, 네. F2, 네. 플러스 F, 인버스 2는 음. 4래요. 아, 얘는 네. 1, 3, 또는 3, 1, 또는 2, 2가 되는데, 1은 네. 그거, F1, 2 갖고 있으니까, 네. 안 돼요. 그래서 2, 2에서 아. F2는 2가 될 수밖에 없고요. 아. 선생님, 그러면요. 그, 이미 갖고 있는 건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? 그, 여기에, 에고. 네.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, 네.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네. 대응이어야 한단 말이에요. 아, 1대1 대응? 네. 근데 1대1 대응을 제가 지금 1을 가져갔죠. 지금까지. 아, 네. 그래서 1은 아 가져가면 안 돼요. 네. 음. 음.